감티도 눅눅하지 않은지 먹어보자고. 음, 바삭해. 좋아, 좋아. 에피타이저로 딱이군. 새우의 존재감이 장난 아니야. 어, 그 와중에 빵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날려 그래. 저기 새우 꼬리 보여? 어, 층은 이렇게 돼 있네. 눌르니까 소스가 저렇게 배어 나와 빵도 근데 부드럽다니까.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Welcome to 먹방 맛집 402호. 나는 여러분들의 바친구 나공이야. 오늘은 버거킹에서 새로 나온 잔망루피 시림부 버거 3종을 먹을 거야. 음료는 콜라와 스프라이트. 사이드는 콘샐러드와 감튀를 준비했어. 그럼 오늘도 튼튼하게. 같이 먹어볼까? 렛 t i 릿 자, 장갑을 끼고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해 배고프거든 왜안 들어가 이것이 내 손이다 음. <웃음> 마음이 많이 급했네 자, 장갑을 다시 야무지게 끼고 콜라로 목을 먼저 축이고 시작을 할게 어 시원하니 좋은걸 응, 음, 바삭해. 좋아 좋아. 에피타이저로 딱이군. 콘샐러드도 미리 뜯어야 하는데 왜안 뜯기지? 어, 뜯어 졌다. 콘샐러드 미리 세팅하고 이제 먹어볼게요. 어 감튀 이 맛있네. 바삭해. 좋아 좋아. 뭘 먼저 먹어볼까? simple is the best! 가장 기본인 톡 잔막 높이 시림프 버거 먼저 먹도록 하자구! 어, 먹기 전에 먼저 안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픈 할 거야. 어, 게살버거 같이 생겼네. 자, 따궁을 열어보면 이렇게 있는데 양상추에 그 특제 소스가 많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더라고. 뽀잉뽀잉뽀잉뽀잉뽀잉뽀잉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이번에 출시된 요보거가 새콤달콤한 루피 특제 소스로 이제 버무려졌대. 그래서 한번 가와잉하게 잘라볼게요. 가와이 가와이하게 잘랐습니다 요렇게 됐는데 새우 패티가 아주 탱글하다고 라 하더라고 루피 특제 소스가 상큼한 레몬과 꿀이 잔뜩 들어간 특제 소스라서 어, 얼마나 특이할지 정말 궁금했어 일단 새우 패티가 상당히 탱글하고 바삭하고 근데 위에 소스가 조금 특이하긴 했어 거기다가 빵도 상당히 밀도 있지만 부, 부드러워서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눅눅하지 않게 근데 촉촉하게 잘 먹었어. 보통 이렇게 소스가 발려져 있으면 빵이 흐물흐물해져야 정상이거든? 어 근데 신기하더라고. 자 감티도 한 입. 어좀 신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좀 내려주고 진짜 탱글탱글했어 이게 바로 새우의 존재감이 어 장난이 아니더라고 처음부터 기대감이 높아져가지고 어, 다음 버거들이 상당히 기대가 됐어 원래 밑반찬이 맛있으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 여기도 기본에 정말 충실한 새우버거 느낌이라서 어그뒤에게 얼마나 맛있을지 좀 기대가 되더라고 자, 콘샐러드랑 사이드들로 목을 한번 씻고 어떤 것을 먹을까요? 이걸 먹을게 바로 통새우, 시림프, 버거야 음, 새우를 먹었으니까 새우의 극강의 맛을 한번 느껴보자고 이건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열어서 보여주자면 좀 확대를 많이 해서 보여줄게. 왜냐면은 소스에 새우가 묻혔어. 제대로 못보여서 너무 아쉬운데 새우가 생각보다 양이 좀 있었고 크기가 좀 있었거든? 또 꾹꾹 눌러서 카와잉하게 잘라서 보여줄게. 카와이하게 잘렸다. <웃음> 다시 꾹꾹 눌러서 안내를 보여주자면 아, 사실 통새우가 제대로 좀안 보여서 좀 아쉽기는 해 근데 새우의 존재감이 장난 아니야 아, 그 와중에 빵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날려고 그래 4월 한정으로 파는 것 같으니까 한번 꼭 먹으러 가봐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버거킹에서 일반 버거 라인으로 나온 거라 어, 크기도 많이 크지 않아서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 아우, 말을 계속 저러, 왜? <웃음> 부담스럽지 않고 크기도 적당해.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원래도 많이 먹기 때문에 3개 정도는 먹는다는 사실. 근데 정말 새우의 식감을 정말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메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저기 새우 꼴이 보여? <웃음> 새우 패티도 약간 으깨져 있다기보다 새우의 식감이 상당히 잘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그 식감을 좀 밑받침해줄 수 있게 바삭바삭해. 그래서 탱글하고 바삭한데 그 위에 또 탱글한 게 느껴지니까 어,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조금 달달하고 상큼하니까 좀두 개씩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 맛이었어. 그래서 양만 허용을 한다면 한 서너 개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잠망높이시램프 버거 비프를 먹어볼게. 요거는 조금 구성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한번 열어는 봐야겠지? 어 이거는 좀 신기한 게 불고기 소스도 사, 살짝 섞여있었고 그리고 양상추보다 양파가 또반 섞여있더라고 그래서 또 카와이하게 잘라서 안에 보여줄게 어, 층은 이렇게 돼있네 <웃음> 그러니까 소스가 저렇게 배어나와 땅도 근데 부드럽다니까 너무 신기해 어, 나는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해 왜냐면은 살짝 다른 맛도 느껴지고 양파가 확실히 조금 더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긴 하거든 어쩌면 내가 앞에 연달아서 두 개를 비슷한 맛으로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 불고기 소스도 약간 달달한데 약간 루피 택젤 소스가 조금 더 맛이 극대화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약간 패티들이 상당히 서로 잘 어울려지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요네즈 기반은 아니라서 어 이거 감칠 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스키즈같이 예쁜 버거 좀 보세요. 아 그리고 이게 와퍼 라인이 아니라 일반 버거 라인으로 출시가 된 거라서 그 주문할 때 키오스크 가서 보잖아. 그러면은 주니어를 선택해야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 우리 집 근처 버거킹엔 없는데요? 하지 말고 그 메뉴에 보면은 주니어 라인 쪽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길 바래. <웃음> 진짜로 재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난 이거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 나는 저 왕관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살짝 보이는 저 루피 왕관 준다고 해가지고 어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건데. 어 기대 이상이었어 나는 장난감 때문에 해피밀 먹는 어른이기 때문에 나같은 어른이들 여기여기 여기 붙어라 <웃음> 이렇게 햄버거 3 개를 클리어 했어 어, 양이 일단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리고 가격대도 햄버거 가격에서 천원 정도만 추가하면 은 세트 메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음, 그렇게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간 뒤로 입가심.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가지고 오자마자 열어놨어. 감튀 눅눅해지지 말라고. 아 근데 맛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보통 사이드로 다른 걸잘안 먹고 감튀만 먹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먹으면 조금 물리지 않을까 싶어서 콘슬러드도 준비를 했거든? 근데 어우콘슬러드도 맛있더라고. 이런 조합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다른 또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 참고 좀 하게. 듬뿍듬뿍 <웃음> 듬뿍 떠서 탄수화물 폭탄 남기면 안 되니까. 어우 콘샐러드 맛있더라고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통새우 앤 비프였지만 어 완전 기본인 새우만 먹어도 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서 다들 만족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ASMR 타임 구독 눌러줘 좋아요 눌러줘 알림 설정해줘 댓글도 남겨줘 A.S.M 자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어, 이번 영상은 어땠니? 나는 너희랑 같이 해서 정말 행복했는데 너희도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줘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나 사연이 담긴 음식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면 좋겠어 언제나 든든한 하루 보내길 바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아 어. 그런데 이런 먹방 누가 보러 오냐고? 그게 꽤 보러 오더라니까